안녕?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웃음> 좀 봐요? 언니... <웃음> 이거 뭐 저건데, 뭐. 나, <웃음> 날 보는 시선 제가 되게 좋아하던데요 어? 어? 아, 뭐? 오늘은 좀안 좋은 날이었어요. 에 네, 네. 아침부터 좀안 좋은 날이었어요. 뭐가 안 좋은? 그눈 맞춤 엄마 눈 맞춤 회피하고 아, 그래? 부를 때 음. 대답도 안 하고. 음. 그래서 어제걱정했는데 오늘 또 위에서 음. 플로타, 플로타임한테치호사 음. 선생님한테 음. 그 비눗방을 음. 갖다 드리며, 드리면서 부러달라드릴게요 음.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음. 처음으로 그래요? 요거 음. 하는 거 세차고 집에서도 그랬느냐고. 오늘 아침에 왜 그랬을까 뭐. 얘가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음. 밤에 새시. 3시서부터 음. 20분 간격으로 깨가지고 안아달라고 고치고 그래? 어. 서 저도 많이 못 잡고 얘도 많이 못 잡고. 어,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컨디션이 일시적인 난이도 <웃음> 때문에 그런 건큰 네. 문제 안돼 네. 그런, 그런 거 같긴 해요. 오늘 문, 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날 보는 시선 처리가 <웃음> 뭐, 어제 숙은 <웃음> 좋았거든. <웃음> 근데 당연히 기능 유지하는데 뭐 지금 보면은. <웃음> <웃음>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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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이거든. 어쨌든 네. 변화 좀 한번 쭉얘기해주고 일단은 이제 제일 큰게 수용 언어가 응. 대폭 증가했어요. 응. 그래서 알아듣는 말이 정말 많아져서 응. 특히 이제 먹는 거 위주 자기가 좋아하는 위주로 응. 응. 말을 알아듣는 느낌이라 응. 예전에는 그냥 겪고나 응. 혼자 하는 응. 얘기 그 응. 얘기처럼 응. 생각했었는데 응. 요즘에는 아이도 반응을, 보이도 반응을 음, 음, 보이고, 음. 진짜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엄마 음, 음, 뭐, 어, 뭐, 깎아 반응을 마 까까, 고구마, 뭐, 카멜레온, 책, 제가 좋아하는 색, <웃음> 카멜레온, 뭐 이런 거 하면 음. 되게, 유미나 카멜레온 볼까? 이러면 막 돌아보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놀이터 음. 하자! 그런, 음. 그러는 것도 놀이터 쪽으로 음. 뛰어가고, 음, 네. 네. 뭐, 음. 밖에 나갈까? 자러 갈까? 음. 음. 잘러가면또 자기 다른 마음으로 가고, 음, 음, 네. 뭐 미끄럼틀 탈까 미끄럼틀 쪽으로 가고, 그래서 안 돼요, 지지 뭐 이런 거할때막 움직이다가 그만두는 것뿐 해서 뭔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알아듣는 것 같고, 예, 네, 뭐.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유미나 고구마! 이러면은, 제가 막 시각추구하고 음. 있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다이스로 썰어가지고, 고구마! 이러면은, 와서 받아 먹고 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각추구 한참 하고, 상동행동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다른 걸로 전환할 때 고구마를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썼더니 이제 좀 약발이 좀나요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사고가, 음. 그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시퀀스적인 사고가 음. 전혀 안 되는 음. 거였는데, 지금 미끄럼틀을 타도 사고 음. 내려가서 다시 부자리로 다시 올라가려고 음. 하고, 음. 계단으로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네. 타고 내려오는 것도 좀 약간 이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네. 좋아졌어요. 연속적인 동작과좀을 네. 이해하는 네. 거죠? 목욕이 끝나면 네. 엄마가 부엌에 가서 분유를 타고, 네. 그리고 자기, 자기 방 쿠션에서 네. 맨날 먹는, 네. 분유 막 먹는 장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네. 이해를 합, 해서 네. 이제 목욕 끝나고 가다 입으면은, 네. 부엌 쪽을 한참 보다가 엄마가 분유 타는, 탈것 같은 기이보이면은 음. 벌써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웃음> 자기가 그 쿠션, 분유 먹는 음. 쿠션 그 옆에서 음. 매달려 있거나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음. 그래요. 그렇지. 그런, 그런, 것들 음. 이, 이 다음 순서에 대한 개념이, 음. 이제 주로 이제 먹는 거 해주고, 네. 좀, 자기 이해하는, 하는 거 느낌이 음. 좀 음. 들어요.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놀이가 되게 음. 자발적이고 음. 좀 다양해지고 좀 복잡한 놀이가 음. 됐다고 음. 느끼는 게 그전에는 이제 정말 단순한 놀이 음. 공 가지고 음. 바닥에 던진다든지뭐 음. 그런 것만 음. 했는데 뭐까은 놀이 좋아하는데 음. 주로 이제 엄마가 까꿍 하면은 음. 그거 보고 웃는 역할이었는데 음. 제가 자기가 커튼 뒤에 숨어서 이렇게 깍봉을 하고, 음, 네, 본인이 깍봉을 주도적으로 깍봉, 그리고 뭐 음. 유민이가 어디 갔지? 그러면은 음. 숨어요. <웃음> 많이 하는 놀이들죠 네, 그렇죠? 네, 엄마 네, 잡으고 네. 세영 그러면 잡으고 네, 뭐 그런 순박 슬래잡기, 순박기 깍봉 놀이 이런 게. 이제 음. 상호작용하기가 음. 좀 편해서 음.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까꿍놀이는 네. 음. 본인이 음. 먼저 하고 커튼만 보면은 이제 까꿍놀이 하려고 하고 <웃음> TV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음. <웃음> 음. 그리고 이제 행동 모발이 정말 많아져서 음. 네. 예전에는 유민이가 하던 행동 모방이 사실은 그래요. 유민이가 그냥 자발적으로도 하는 상동 행동인 게 많았어요. 바닥가 친다든지, 숙 친다든지, 구리구리 한다든지. 그런 거할때 제가, 아, 뭐, 아니면 이렇게 막 흔들고, 흔들고 있을 때 내가 손바닥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빠이빠이로 유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닌 다른 행동도 이제 모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장난감들 음. 음. 프레베식 중에 빨래판처럼 생긴게 있는데 음. 그걸 이렇게 따다따따 따다 따다 하면서 음. 소리가 나는건데 예언이는 음. 옛날부터 그걸 잘 음. 가지고 놀았는데 음. 유미는 눈앞에서 보여줘도 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흔들고 던지고 음. 하는걸로만 음. 놀았지 음. 그 손잡이로 이렇게 따다따따 따다 해본적이 음. 없는데 음. 그거를 눈앞에서 엄마가 해주니까 음. 따라서 해보려고 하고 고그리 음. 뭐 이렇게 곤지곤지 같은 것도, 음, 음. 곤지곤지는 음. 네, 엄마가 앞에 서 곤지곤지, 곤지곤지 음. 하니까 걸 따라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숫자, 숫자세는 그거를 손바닥으로 음. 이렇게 음. 더니 다는 못하는데, 처음 볼 음. <웃음> <손가락으로는 웃음> <손가락으로는 웃음> 거야. 손가 이렇게 한? 아놨는데 아, 그는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음. 이렇게 되게 손을보다 음. 음. 보는데, 어쨌든 엄마가 앞에서 하나, 둘, 셋, 뭘 하니까, 자기도 그런 걸 해, 해보려고 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할머니가 반짝반짝해 그러면 <웃음> 손을 이렇게 들고 자기 손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봐요. 뭔가 시도는 아, 해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웃겼던 게 음. 제가 잘때 음. 미스트를 방에다 뿌려주는데요. 음. 향기 미스트를 뿌려주는데 그거, 그거를 제, 내가 머리 위에서 뿌려주면 이렇게 차가우니까 음. 되게 좋아하는데요. 칙칙하면서 뿌려줬더니 음. 자기도 그걸 해보려고 그 미스트병을 딱 나한테 뺐더니 탁 들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소리 칙칙이 안 되니까 이상해서 나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내가서 입로 칙칙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뭐뭐 머리카락 같은 거 붙이는 돌돌이 음. 그런 것도. 그걸로 청소하고 있으면은 음. 그거 뺏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음. 뭐 그런 거의 거의 긴장 네. 모가은지뭐 그거 하게완성입안할 음. 때도 많은데 음. 자기가 느낄 때는 해요. 음,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남편이나 음. 시어머니한테 보여주려고어라 <웃음> <웃음> 이러면은 그때 또 죽어도 안 해요. 그래도 <웃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아, 그리고 지난번에는 음. 이제 포인팅인가 싶었는데 음. 그것도 사실 동작 모방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유민이를 아는 상태에서 이래 음.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막 음. 이랬더니 음.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음. 이제 그걸로 뭐 내가 요구를 하면 그 포인팅인 것 같은데 음. 포인팅은 아니고, 하여튼 음. 그런 종류의 동작 음. 모방이 많아졌고요. 음. 동작 모방하면서 포인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음. <웃음>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많이 늘었어요. 네. 네. 오늘도 네. 플로어 타임 선생님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윤민이가 비눗방울 네. 그거를 네. 네.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불어달라는 네. 식으로 들고 네. 와서 선생님 눈을 네. 찾아서 보고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윤민이가 혹시 이런 적이 있었냐 그래서 네. 네. 윤민이가 나, 나흘 전에 네. 네. 자기는 못뜨는 이제 과자 봉지를 들고 음, 와가지고 음, 엄마한테 뜯어달라고 이렇게 갖고 왔고 음, 그리고 음, 어 아기띠를 음, 갖고 와가지고 안으라고 아기띠를 엄마한테 주고 자기 안아달라고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걸 했어요 저도 정말 놀라서 음, 막 찍어가지고 바늘이 크게 했었는데 네, 유민이가 그런 거를 생전 안 하던 애가 음. 그런 걸 해서 좀 놀라웠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예원이하고 상호작용이 좀 음. 많이 생겨서 음. 예전에는 이제 예원이랑 많이 부딪혔어요. 음. 요즘은 음. 그, 유민이가 연원이를 별로 음.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막 둘이서 이렇게 북도 같은 데서 음. 반대방향으로 달려오면은 음. 거의 100% 부딪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음. 내가 이제 둘이 부딪힐 것 같아서 막 뛰어갔는데 애들이 몸치다더니 서로 이렇게 비켜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유민이가 연희를 이렇게 보고 음. 장난을 음. 눈 맞춤하고 본 다음에 카 소리 지르면서 뒤돌아서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눈 어, 보고 어, 이게또 도망가고 막 어, 이런, 아, 그런 종류의 또 장난을 치는 것 같은 행위가, 음. 행동이 많이 보였고. 음. 그리고 예언이가 뭐 미끄럼틀 올라가서 놀고 있으면은 자기도 올라가서 음. 예언이 막 끌어내리려고 음. 그러고, 그치. 네, 그 둘이서 예언이가 하고 있는 그 근처에서 음. 놀고 싶어 요 음. 예언이가 미끄럼틀 타다가 실증 내고 고양이, 보, 고양이 보러 가면은 음. 자기도 그럼 또탈 것처럼 하다가도 응. 가면은 또연이 따라가고 응.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응. <웃음> 그리고 <웃음> 연희이가막 뭐, 신통이 나서 울고 있으면은 응. 요민이가 근처에 와서 웃으면서, 응. 눈웃음을 치면서 연희이 <웃음> 우는 걸 따라해요. 아! 우리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이렇게 아! 소리 내고 온다고. <웃음> 그게 우리 유민이가 울고 있으면은 응. 예언이가 와서 옆에서 그랬거든요. 응. 아, 쟤 아, 한다고. 아 <웃음> 그러면은 이제. 아, 휴민이 기를 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언이가 따라하는 거긴 한데 유민이가 막 응. 까까 따따 따 하면은 응. 예언이가 똑같은 소리를 옆에서 응. 까까 따따 따 해요. 그러면 응. 둘이서 그, 그 같이 같이 아. 까 계속 계속 하면서, 네 시끄러워요. <웃음> 시끄러운데. 쌍둥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이한테다 듣고 나서. 네. 아. 그래서 둘이서 같은 발음의 옹알이를 아. 하면서 항상 아. 그런 거 놀아요. 그치. 그럼 소리 점점 커지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음, 어, 둘. 예원이 견제가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음, 미민이가 음, 음, 예전에는 이제 음, 엄마가 음, 예원이를 안고 있으면 은 밑에서 자기를 안으라는 식으로 다리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음, 음, 할머니가 음, 예원이를 음, 안아도 음, 예원이 이렇게 비키라고 음, 끌어내려 음, 그러고 음, 자기가 애착을 보이는 음, 사람들한테 음, 그러니까 예원, 예원이가 가서 이쁨을 받고 있으면 은 질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결국은 막뭐 울음바다가 되면서 했는데 <웃음> 네. 네. 하여튼 이것도 좋은 신호긴 한데 어, 그렇구나, 네. 네. 그렇구나. 엄청 그런 좋았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발화 음, 네. 소리가 네요 네. 음. 음. 엄청 시끄러워졌어요 어, 엄청 음. 네. 근데 음.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음. 되게 큰 소리로 뭐 깍깍딱다 같은 거 음. 하고 뭐 여러 가지 발음을 많이 음. 내는데 음. <웃음> 처음, 처음 이제 5주차에는 음. 소리를 많이 내긴 했는데 한 절반 이상이 음. 자폐성의 음. 고음 소리라서 음. 아 이게 소리가 많이 나긴 하는데 반음이 많아지긴 했는데 음. 너무 고음이고 음. 이거 좀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점점 이제 낮아지면서 고음 소리가 네. 네. 음. 네. 좀 낮아지면서 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옹아리 음. 음. 음. 소리 같은 음. 음. 걸 느끼고 음. 있고요. 응. 해충라는 발음이 정말 많아져서 응. 어떨 때는, 응. 어떨 때는 뭐 엄마, 아빠 같은 소리도 응. 나오고, 응. 네, 근 의미는 크게 없는 응.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언어 모강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응. 고 예연이 아,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응. 그런 선생님이 응. 하는, 하는 그 음.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에 음. 자음을 음. 따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 그 라임 음. 소리가 나는 뭐, 음. 을 같은 발음이나 뭐 이런 음. 거에서 뭐 유사한 소리를 내는 거 같다는 하시더라고요. 어, 좋지. 그리고 이제 이도로 침을 모아서 이렇게 음. 침을 이렇게 물고 있다가 덮다가 다시 음. 삼키고 거품을 내고 음. 뭐 이런 장난을 해요. 장난이 그을 네, 그장난을 예원이가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비슷한 종류의 음.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음. 음. 침을 침을 이렇게 모아서 음. 뽀글뽀글 거품을 낸다든지 음. 아니면 입으로 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혼자서 놀아요. 음. 그, 그, 놀때 그런 것들이, 네, 예언이가 예전에 했던 거라서, 음. 어, 저러다가 예언이도 저러, 저었다 음. 하는 게 기억이 나서, 네. 그치. 그런 것도 이제 좀 혀가 좀 좋아지고 음. 있는 거 같아요. 음. 네, 이 정도고, 음. 음. 음. 그리고 문제, 뭐 문제나. 음. 문제나 근데 이게 상태가 기복이 응.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어제랑 그저께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어, 음. 좋고 그럴, 그럴 때는 진짜. 얘가 자폐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냥 얘 정상인 것 같다. 음. 좀 그냥 발달 지연이지 자폐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또또 오늘처럼 좀 오전에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음. 그러면은 음.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상동 행동도 많아지고 감각 음, 추구도 음, 많아지고 음, 이렇게 돈도 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음. 이런 이런 그럴 때나 아, 어제 어제 했던 생각이 꽁같이 <웃음> 호클이 느껴지고 그냥 아, 유민이의 감정 그그 아, 그 상태 기복에 따라서 어, 저도 같이 그런 그런 예절할게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지난주에는 지금 그게 음. 정말 심해서 음. 내가 아이 치료가 지금 맞는 건가 싶은 음. 날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지금 기복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벽에, 벽이나 에벽 음. 유리창 같은 데 머리를 이렇게 찍는 음. 그런 자기 자극 행동이 안 하던 거를 좀 해서 음. <웃음> 새로운... 음. 그리고 백, 자기 전에 이불 같은데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음, 심하게 음, 자극 추구하는 음, 그런 음,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촉각방어 같은 음 옷을 입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요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제가 판단하기 힘든, 힘든 음. 게 어, 이민이가 목욕하기, 음. 요즘에 목욕할 때 많이 울어요. 음. 목욕할 때 많이 음. 울고, 음. 그때도 뭔가, 희각자극을 할 만한 뭔가를 음. 주, 손에 지워주지 않으면은, 음. 정말 거부가 많아서, 음. 목욕에 시, 실패하는 날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목욕할 음. 때, 네. 물, 그럼 물이 다 쏘고요? 아니면, 아니고요. 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 눕히는, 머리를 감는, 그러니까 제, 음. 제 감각, 유민이가 토마티스 할 때도 많이 울거든요. 음. 그거를 소리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고 음. 되게 작은 소리를 했는데, 아니요. 소리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네. 모자도 못 쓰는 음. 아이한테 헤스셋을 이렇게 하니까, 음. 그, 그 압박감, 그 축하하기 음. 너무 싫어서 그런 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긴 옷이 길어졌잖아요. 음. 유, 민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6월달부터인데, 음. 6월달에는 계속 반팔이고, 이렇게 붙는 음. 옷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복들이 이렇게 딱 붙는 옷이니까 응. 여기 팔이나 다리에 응. 옷이 응. 자극이 되는 게 싫은가봐요. 응. 그래서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응. 기저귀 갈 때마다 응. 너무 많이 울고. 음 응. 네. 응. 응. 그래요, 응. 그리고 또, 음, 실외로 나가면은 호명이나는 맞춤이. 완 응. 떨어지는. 네, 떨어지. 완전 응. 안되 밖에, 그래서 음. 놀이터 같은 데 나가는 걸 좋아해서 나가는데 음. 나가면은 음. 절대 안 보고 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 음. 음. 집안에 있을 때의 그 상호작용 음.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면은 완전 다 없어지니까 음. <웃음>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싶은 음, 생각도 들고, 음, 상호작용이 어, 아예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음, 시각추구만 계속하고, 차, 차로만 막 달려가고 음, 그래서, 음, 사실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음, 음, 네, 그런 것들이랑, 음, 그리고 요즘 또유민이가 약간 사식기가 있어가지고, 음, 그사실 음. 음, 괜찮은 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전에는 안과를 음. 가봤었는데 가성 사실이라고 음. 괜찮아질 거라고 돌쯤에 음. 그렇게 말씀을 음. 주셨는데 혹시 눈맞면안 되는 게 사실 때문에 음. 네, 그런 음. 것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음. 하고 그러네요. 음, 그렇지. 이게 지금, 그, 일단은 뭐, 집안에서 보여주는 애들 발달 상태 있잖아. 보면은, 지금 우리가 2주 만에 인터뷰하는 건데, 2주 전에는 하던 행동에, 그때도 엄마들이겠지만, 예원이 그, 6개월, 7개월, 뭐, 이때 6, 7개월 때 하던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였으면 지금은 한 8, 6, 7, 7 8개월. 그러면 내가 봐서는, 지금 한 10개월 된 애들, 네. 10개월 된 애들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네. 네? 애들이 네. 하는 행동이, 그 엠체, 그, 그, 내가 맨 처음에 진찰할 때 엠체 항목 체크했을 때대표적인일 아, 네. 7개 항목 중에 있잖아요. 네. 7개 항목 중에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이제는 음. 인형놀이만, 음, 뭐, 인형놀이는 아직 그걸 안 하세요. 네.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된다고. 포인팅도 모방적인 동을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엄마가 보자는데을애가 같이 볼수 있고 있잖아요. 공동주시 네, 네, 네. 못해서 그다음에 네. 그 누나한테, 네. 언니한테 호기심 보이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네. 일련의 행동 보면 엠체 네. 항목 중에 어 그리고 뭐 그, 여기, 여기 들어와서도 문 열고 들어오면 아, 자동으로 이제 날 보거든. 네. 네. 시선 처리하는거나 낯선 곳에서도 사람들이 눈치 보는거나 이런 거 보면 엠체 항목을 기준으로 있잖아요. 다시 재 평가해 보면 어, 일곱 개 항목, 대표 일곱 개 항목 중에 두개 이상 해당되는 잡폐증이라고 하는데, 실은 한 개밖에 해당 안 되는 그 정도까지 좋아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어,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의 발달 단계가 보여지고 있는 건 맞고, 어, 2주 사이에 뭐, 그, 그, 점핑이 좀된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어너서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는 음, 근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현대의학 쪽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럼, 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진단하기에는, 응, 지금 그게 부족한 상태고, 응. 두 번째는, 언어 지연은 있다. 응, 응, 네. 그죠 언어 지연? 왜냐면 아직까지. 응, 또래, 그렇지. 응. 또래보다 언어 지연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의사학원 들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면는 자폐, 자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느, 단순 언어 지연이다. 이 응.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응. 그리고, 그러면서 또 지금 그 유민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어, 이런 거거든요. 그 동작모방이 왕성해지고 복잡해지고 수행성 있게 동작모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동작모방이 왕성해지면서 동작모방이 사회성을 갖게 되면 음. 동작모방을 하면서 재밌어 하게 되면 그 다음 언어모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음. 지금 유미가 언어가 출연할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음? 어, 10개월 된 애들이 보통 자음적인 옹아리까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자음적인 옹아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빈이가 이제 스무스하게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출연하느냐가 이 치유의 관건인데 지금 언어가 출연할 때잘 이해해야 될게 이거예요. 언어도 모방이에요. 동작 모방이 연속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엄마 할때 되면 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입을 보고 있잖아. 요 입의 모양을 갖다 있잖아. 보면서 그 동작을 모방하면서 해. 음. 그래갖고 소리만 들면서 모방을 갖다 하는 순수한 언어 모방으로 하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음. 걸리고. 지금은, 아, 이가 동작하고 있잖아. 음. 재미난 동작하고 언어, 뭐, 소리하고 모방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언어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면 짝짝꿍 할때 웃을 이다가 짝짝꿍 짝짝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네. 선생님 아까 의성어 모방이 있잖아요. 네. 네. 의성어 모방을 동작하고 결합하면서 모방을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는 동, 재미난 동작 모방에 소리를 결합시키는 게 이제 늘시적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다른 데서 한치료 선생님의 애가 의성어 모방을 한것 같다라는 게 그게 아마 언어가 출현하는 초기 단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이딱고 그 발달이 이제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가 이 관건일 거예요. 그리고 단계는 그렇고, 응?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언어가 충분히 출연할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어, 아직 이 기복이 심하다. 응? 응. 이, 이, 그,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이런 거잖아요. 이거 눈 맞춤 좋아진 거는 한뭐한 뭐한 일주,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확 좋아졌는데, 들락달락, 들락달락, 네. 그러면서 자기 위치로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네. 이게 뭐냐면, 아직, 아, 이 아이의, 그, 태행했던 브레인이, 이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만 가면, 뭐, 감기만 아주 떨어진다든지, 애가 잠을 잘못 자면 떨어진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오래 관찰한 바로는, 날씨, 기한만 떨어져도 애들눈맞주이 음. 떨어져요. 이렇게 오늘 흐물흐물. 네. 네. 네. 그그 그렇지, 그렇죠. 엄마도 그렇고 저번에 네. 어떻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날씨만 떨어져도 눈맞춤이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가 됐다라는 거는, 아 기복이 없어졌다. 네. 무슨 얘기인지 기복이 없어지면 얘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민이가 많이 좋아지고 발달이 퇴행된 걸 우리가 꺾고 올리긴 하지만, 안정권은 아닌 거죠. 안정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 뭐, 기복도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오티즘이 있는 아이들은 집 안에서 있잖아요. 안에서 충분한 작용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에 그게 집에서 하던 능력이 제현돼 이것도 다 일반적이야.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전에 잘, 그럼 밖에서 나갔을 때 자극을 많이 주는 거는, 응, 네. 바람직하지는 않아. 밖에 음. 놀이보다는 안의 놀이를 갖다 오히려 네. 시간 많이 갖는 음. 게 맞고, 음. 밖에 나가서도, 응, 엄마가 손 잡고, 응, 네. 단순 놀이 위주라는게 맞고, 네. 네. 네. 되게 그게, 애가 아직까지 밖에 나갔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자극을, 응, 네. 네. 다 감당 못 해요, 지금. 어.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장형이 네. 더 이렇게 긴밀해지고, 서로 이렇게 그 높아진 다음에 바깥머리를 갖다 좀 강화해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예 기복도 라서 기분까지 기복하실 건 없어. 지금의 <웃음> 지금 이상한 상태는 아니고 네. 어, 엄청나게 잘 가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만약 의사니까 뭐이 아이가 뭐몇주 뭐 뒤에 완전 좋아질 거예요. 막짧아서막 얘기는 못해안아 해, 일부러.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걸로 치료 속도로 보면 이제 나의 애들이 좋아지는 속도 보면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 네. 학점을 치는 A투리야. ATV야야. <웃음> A투리야. 네. 그러니까 아주 치료가 굉장히 잘되는 아이들의 경과를 아주 개, 제대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네. 내가 봐서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엄마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어? 엄마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 엄마 기분 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러면은 오히려 애한테는 그 기분도 전달돼. 지금 엄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어, 가비야. 정말 잘하고 있어. <웃음>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래요. 그래서 2주 단위로 우리 또 인터뷰할게요, 엄마. 네. 아 고생하셨어요. 내가 좀엄한테상 내 주고 싶다니까. 뭐